딜리로 가는 날이라서 지금 아침 6시5 0분이고 지금 빠르게 조식을 먹고 택시 기사님 이 들러시면 나가서 타야 돼요. 최고의 방이었다 여기 요거트는 직접 안드는것 같아요. 청 아야... 응. 아... 아... 아... 아... 아니야. 음, 어제랑 다르다. 아니 나 원래 우유 잘 뭔가 찔찔해서 안 먹었는데 진짜 음, 맛있다. 나도. 음. 응? 음? 이게고 인도네시아에서 비오는 날 먹는. 쪽 인데 오늘 비가 와 가지고 그 광고 추가 되게 많이 들어 갔다. 응. 가려고 이게 뭐 환경세 그런 걸 내야 된대요 가자 와 멋있다 Choose d e i c e Hello. Check in. e l l o m e 어? 아아아아 미안해 무서워 무슨 엄마가 데 너무 착하다 엄마 또 오네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뽀뽀다 밥을 먹으러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더워요 항상 여기 왜다 개냥이야? Hello, hello, 골골대! h e 잘리 리조트 있는 잘리 키친을갈 거예요. 차장 타고 올거예 윤식빵 아, 느낌 아니야? Yeah. 렌당하고 버거도 많이 시키더. 여기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0 0 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보다 조 비싼. 4팔이삼이이3 2 0이 원. 네 o my m 다 repeat is order one jelly bean burger s a l a 진짜 맛있어. 대박이다. 이거 너무 맛있다. 이 48에 32하면은 3200원인데, 그래도 싸 여기서 비싸도 싸. 엄청 좋아해요. <웃음> 솜내. 소고기를 <웃음> <웃음> <또보기를> 다 들어간 <웃음> 이뭐라지 우리나라 갈비 같은 거요 이거는 햄버거. 이게 음 예, 고이 진짜 소갈비잖아 응. 양념 소갈비 이거 먹으면 와 맛있다 맛있어 인도 유나시아 향신료를 넣은 갈비 응응 음. 야 진짜 맛있어 그래? 응 먹어봐 먹먹으에먹 <목소리가> <땀 꿈에 먹어야지. 목소리가> 저희는 지금 바다에 나갔다가 지금 비가 오고 물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비가 와서 흐려져서 그래서 지금 숙소 수영장 왔어요. 여기 물이 완전 따뜻하고 깊어가지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 a 메니코부기 i Warnanya t e r oh, s e b r k e l o e l w e l good o e d i 맛있다. 마르게리따랑 폰모드를 네. 골라? 이것도 되게 많이 보지 않았어? 네. 이거는 말게리따고, 이거는 파트로 해서 네 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머쉬룸, 햄, 이게 퍼퍼로니, 피망인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유명한 곳이거든요. 고맙지? 음. 너무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응. 음. 치즈가. <웃음> <웃음> <웃음> 아유, 저희는 지금 선라이즈를 보러 헉, 뭐야 물이야 나왔는데 흐려서 안 보일 것 같네. 이거 봐봐. 응. 오 예쁘다. 어, 어, 어. 응. 애기도 놀라고. 하 여기 는 가스도 귀여워. 뭔가 같은 시고래 w a e n you're snorkeling. e c a r f u l e because there are many, m a n corals in front. 코럴. 오. Yeah. Oh. Mm -hmm. 아, mm -hmm. 맛있겠다! 오케이. 땡큐. 땡큐. 요거트 드링크. 야. 어, 근데 이 바나나 주스가 너무 맛있어. 너는 이게 밍밍할 줄 알았거든? 응. 맛있지 않아? 고소하고 이렇게 어? 먹는 게? 응. 여기 커피에 우유 타서 먹고. 그러니까. 진짜 맛있어 여기도 기본적으로 음유가다 맛있는 거 같아 오 대박 응 엔조이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와 대박이다 수란 계란 땡큐 땡큐 만 높게 하 거지? 응 첫날 제가 예약을 못해서 다른 방에 묵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오션뷰인데 어, 왜안 열려 이건 또? 이렇게 보여요 방에서 대박이죠? <웃음> 야 진짜 대박. Oh, yeah. Satekogubi <laughs> <laughs> <laughs> <laughs> Satekogubi? <go -bugi? laughs> no way! <laughs> kidding me! One, two, per person? Per one person? Three. three days I'll bring you forty one bike Two people and three days Three days Yeah. Discount How much? Forty for one bike But then? Two hundred forty? Yeah I think so uh, How about two hundred? 재미없네... Well 다 <laughs> 너무 예쁘다 근데 여기가 더쌀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이거도다 스톤은 스톤이겠지 어제 모점에서 이거를 4,000원 그러니까 4,000원 40, 3,200원을 샀는데 유치 How much? It's 100. Yeah. Yeah, not stone. It's not a stone. It's plastic. Well? 국인 가방. 인 가방. 국인 가방. 국인 가인 가방. 국이 가방. 국인 갈방국 이거 방 국인 가방. 국인 가방. 국인 가방. 용인 오. 물가랑 아, 숙소 비용이 응. 한국에서 2주 휴가나 다름 없어. 파리또한 경험이다. 손 <웃음> 얻는 것도 추억이다 손 어투? <웃음> 뭐야 <그래요>? <웃음> <웃음> 그. 그할때 Let's go. <웃음> 진짜로? <웃음> <웃음> 와! 3, 2 t Let's go. <웃음> 진짜? 로이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유튜브 찍는 거 아니야? <웃음> 아, h two t two zero o please i t h s w i t h e a s e thank you. 음~~ 땡큐~~ 와우 맛있어 <놀람> 한국이 <나이스. 놀람> 없는데도 많은데 응 <놀람> 소스가 땅콩이네 아 근데 동남아인데 왜 이렇게 밥이 우리나라 밥같돼 그렇지 아 관리는 밥을 다되게하나 <웃음> <와>, 맛, 있다 음. Thirty <웃음> six 36 and 43? 56 and 43. Yeah. Go boogie time! Go boogie time! <laughs> Is there a go boogie yeah. in this time? Ooh. Yeah. What time now? Four. Oh. It's oh. good. Oh, many, many. Many jelly b e a s A little bit big? No, no, just only half e small fish. Oh, big one. Sorry. Uh. <laughs> 이거는 또예빠졌어 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만지봐야? 뭐, 또 엉덩이 내밀면서. 셀스랑 고양이 뒤태를 을고 있어요. 가져가야 되겠다. 저희는 지금 거북이 보고 씻고 나와서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요. 아 진짜 빨리 카메라가 해야 되는데. 아는 노래다. 랜당? 하고 맥주? <목소리> One beef r e n d a n and One large bin 근데 진짜 여, 여기가 최고의 여행지인 것 같아. 소위 말대로. 다른 데 가도 이만지 못할 것 같아. 여기서 자꾸 뉴진채널를 틀어주네. 어떻게 이렇게 시원한 거 맛있지? 이걸 또 우유를 섞어서 마시거든요. 이거 진짜 고기와도 맛있어요. 여기 와서 처음 아니야? 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응. 이건 미국, 미국만 있어. 응. 삼발 응. 산발, 삼발로 볶은 볶음, 볶음밥 같지 않아? 야채 넣어서. 응.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아, 렇게 어... 한번 뭐? 어... 어... 오케이, 끝! 예! 저희는 여기서 스로클링을 100에 예약을 했어요 그럼 okay. 8,000원 네, 땡큐 Okay, okay. <laughs> Lee j u n g j a e Ah. <laughs> I am Soon Hoon Min. Soon Hoon Min. Back of player. <laughs> <laughs> <Yeah. laughs> BTS Soon Hoon Min. h oh. <laughs> Lee j u o n g j a e s one, Red Monster. Lemoser. Yeah. Oh. Uh, 36. 36. 36. Yes. You can try okay. this. Okay. Is this 34? Um, oh, yeah, so 34. Oh, y 34. 저희는 지금 스노클링 투어를 예약했어요. 8,000원 정도. 그래서 그거 지금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000원이면 진짜 싼거 같아. 8,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23, 2을 먹었는데 안 먹어도 23. 23, 23. 23, 23. 23, 23. 23, 23. 2 아니 옆에서도 토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완전히 왜 <웃음> 그거 그래서 나왔는데 딱 맞춰가지고 둘다 보면서 웃었어 먹어 토마토 수프 이게 육개장처럼 생겼네 먹어봐 혜 저희는 지금 스마트콜 갔다와서 계속 자다가 피자를 시켰어요. 레지나 피자. 근데 진짜 식었다. 그거. 바지 향이 미쳤어요. 진짜 뭔가 비주얼지 뒤져먹기 싫게 생겼다 응. <웃음> 어 이것도 너무 맛있고 이 상큼한 바질 향이 너무 좋다